우리가 노래도 노래를 투페스트를 노래도 되게 투페스트한 음, 노래, 맞아. 춤도 너무, 진짜, 진짜 투페스트하게 썼는데, 맞아. 춤도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무까지 어, 어. 이렇게잘 완성된 걸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그, 그, 그. 그러니까. 그 안무가 어, 그렇게 봤어. 약간 뭔가 그루비한 이런 음. 걸생상했는데 그렇게 뭐랄까 음. 조미라도 되게 어. 네. 잔동작이 <웃음> 많고. 내가 <웃음> <나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없어 그런 안무 없어. 아니긴 없어